갤럭시 S21을 시작으로 이제 대부분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의 IoT 서비스를 최초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이라면 좀더 안전하게 차량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스마트링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도 손쉽게 집에 설치된 IoT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를 할수 있고 집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상황에 대한 알림을 차량의 디스플레이로 받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갤럭시 S21을 통해 차량의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 스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차와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동작하고 이어서 실행 가능한 여러 앱들이 보입니다. 이제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 스앱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IoT 기기와 씬이 나타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기기 5개와 자동화 씬 1개가 보이네요 집 안에 설치된 제품의 현재 상태들이 한눈에 보이고 이렇게 클릭하여 스마트잉스와 연결된 디바이스의 다양한 동작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스마트하게 차에서 즐길 수 있는 IoT 홈 생활을 살펴보실까요? 퇴근길, 집으로 출발할 때 c 밍홈 i n g 을 클릭만 해도 손쉽게 가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스트 난방기가 온되어 도착할 때까지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세탁기가 빨래를 시작합니다 스마트 잭셋 스의쓰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기계 동작을 한 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웰컴 홈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 노트피케이션이 뜹니다 클릭하면 주차장의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눈앞의 가라지 도우가 열리네요. 이처럼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스마트띵스로 더욱 편리한 스마트홈 경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